오, 뭐야? 뭐임? 뭐야, 방금? 렉이야? 자, 저기, 박검둥 선수,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갑니다. 딱 타이밍이, 와, 네명딱 뭉칠 때, 와, 레전드다. 자이5복킬 두판 남았어요 두판 근데 별물망초 누구지? 신출 같이 돼있던데 아아지영이구나 아하 뭐야 형왜 연막이 뭔지 야어나 이제 알았네? 아 어쩐지 작업 이상하더라. 와, 쌤. 이거는 책임감이 같은 팀원 살린 거다, 저 형님. 적통지를 그렇게 오케이, 됐다. 판, 판 깔리다. 맞죠. 맞다. 이거 비크 뱀퍼 새로 나왔던데, 아 근데 겁나 웃기던데. 어떤 분, 자기 그 스포 게시판에 비크 뱀퍼 이거 비크 패키지 안에 놓으면 아이디 삭제한다고 하니까, 아이디 삭제한다 하니까 이거 파는 것 같은데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그뭐 용사들이요, 자기들, 덕, 자기 덕분에 이총 파는 거라고. 비급 나왔어요. 그분 계급이 원스타 말봉이었나? 투스타 말봉이었나? 거의 반 강제 협박 아니? 잘게시판에다가 <웃음> <자유> 비급 <웃음> 안 내놓으면 은 삭제한다고 아이디. 보통 라디발, 는발 그죠? 자, 파이퍼 하나, 어? 아, 세미랑 좀... 아, 뭐, 아, 근데 근뭐 데모 뎀퍼가 있어요? 이렇게 좀 뭔가 안 찰지냐? 스텝이 바뀌어서 그런가? 됐다 말꼬잔 것 같은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지인분들인가 보다. 아니 그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모두 들때이 모션이. 뭔가 안맞네 지금 m 포도다 스텝에 따라 다른거 알죠 모드랑 기본 에포 스텝 다른거 약간씩 미세하게 달라요 이번엔 적통 찔렀지요 아이고야 맛있다 맛있다, 맛 아, 아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도 3대 금지요? 아아 아, 아, 그렇게까지 아아 아, 준영님 그렇게까지 안하셔도 괜찮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새도 3대 금지가 있냐고요? 3대 금지 뭐 단체 엑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직도 뭐 금지는 많이 늘었죠? 아 그럼 이때까지 구독 안하셨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싸용 아왜 눈일 거 같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번 안 되겠다, 근데 우리 편 너무 잘한다. 수비로 이적했어야 됐다, 이거. 하자 배신자 소리 들어야 됐네 뭐 여전하죠 총못 쓰는 건뭐펜팔 쌍총 못 쓰고 뭐 단체 X 많죠? 잡총 X. 심지어는 방송 X. 아니 아직 한판 한 남았어요 아직 이거 만약 실패하면은 근데 아까 데캠봤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최대한 일단 집중해야 될때 이번 판 우리 저 빼가려나? 기본 앰포랑 모뎀포가 다른게 스텝이 모뎀포는 제가 전에 오버워치에서 트레이서 스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홀딩샷 박아놓고 바나나 잡은 다음에 그걸로 끌어치기 기본 앰포는 그냥 무빙샷 아 이거 저똥 바로 가고 싶은데 오케이 아, 패배 하다 안되면은 기본 듣는걸로 사생양 하유 미이어서고 어? 템, 템 질렀나? 그거 90일짜리 샀음? 뭐 가성비? 되게 짧게 돼 나이스 비싸리. 타보이 보소. 모드 드니까 뭔가 한박자씩 좀 꼬이네. <웃음> 기본은 기본 기분 들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기본 들고 생각 없이 해야겠다. 모드 드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지금. 시원하게 비치앤 보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혹시 저안 바꾸면은 다음 판에 저기 연막이랑 삥 순서 좀 바꿔달래 줘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어, 이건 또 그대로네 아형 A랑 B타입 다르게 하는구나 중을 계속 미네 어 메일 보내면 돼 이메일 그거 느낌표 치고 이메일 치면 나온대 어, 영이 안 뺀다. 캐노슨님 만나세요, 동민님 하요 아, 양옆에 여백 생기는 거는 그거 엔비디아 제판 가셔가지고 그 종횡비로 돼 있는 거 전체 화면 누르시면 돼요. 화면 설정에서. 아따, 16킬 해야되네, 이번에 안되겠다. 철저하게 킬달, 진짜. 딴 생각하지 마자. 오로지 킬달. 진짜. 킬..킬만 집중해야겠다 킬만 너무 잡생각이 많다지 다내거야 아마 그래 전체 화면 하시면 될거에요 1톤 이사람 블랙이던데 같이 가야되네 오늘도 험난하구만 근데 이쪽 괜찮네 패션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그레이 어야 밀지마 어, 아! 아! 누구야! 아아! 몸빵당했다 아, 문이... 방금 세컨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 그래도 나 이거 하고 있다가 스나 들라고 오늘 최근에 제가 스나 좀잘 못들어가지고 와 들어갈라 했는데 누가 뒤에서 바디차징 했음 와 오 뭐야! 뭐임? 뭐야 뭔가? 렉이야? 뭐야 와나폭 4킬 진짜 오랜만에 본다한 번에 와 뭐냐 이거? <웃음> 아 뭐야 이렇게 밀어준다고 개꿀인데 한번만 더 하자 제발 아 이거 리플 봐야겠다 끝나고 안그래도 형 이거 하고 자세제 이사가야 될것 같아요 많이 못깨면 한번 더 갔어 와폭스페리포스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오그로 오는거 맞고 거의 한 2년 넘, 2년 넘게, 넘만인데 멀티킬만 좀 띄우다가 아, 삥은 미선 났구나 꼬비스 났 야. 스파이사, 스파이 제일 인기 있는 무기야 인기 있는 건 m 포지 숫자 비중으로 봤을 때 m 포죠 아, 나 순간, 나, 깜, 나 순간 안 믿겠다, 뭔가 깜짝 놀랐다, 진짜. 한, 번 아니, 그니까, 포, 포, 하나로 터진 거 아니야? 거의? 한 번에 다 터지지 않았나? 와 진짜 딱 4개 뜨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다군이승리하였습니다1다 아, 나있다 하나 건졌노와 이거 완전 탯수다 5대4 이거 진짜 터지는거는 포하나로 터진거 같은데? 포하나로 스페셜 보스면은 레전드 봅시다 자폭 날라옵니다 자 하나 하나가 한번에 4킬이다 와 미쳤다 한번에 4명 다 죽었다 우와.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아유, 저희 상대분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웃음> 딱 타이밍이, 딱, 그때,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님? 오늘 로또 사야겠는데? 자, 저기, 박검둥 선수,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갑니다. 딱 타이밍이, 와 우와... 4명 <목소리> 네딱 뭉칠 때. 와, 레전드다. 아, 자, 상대분들 죄송합니다. 와.